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남팀유튜버예요 제가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었 겨울 신상 자켓 100만원어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어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까지 다 몽땅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100만원 화월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의상이에요. 우선 첫 번째 의상은 이 그린색 코트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샀어요. 너무 예쁜 청록색이에요. 이 코트는 만테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패브릭으로 이제 만들어진 코트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런 패브릭이라고 해요. 안쪽에 이렇게 이탈리아 만테코 여기에 보면은 프리미엄 퀄리티 패브릭스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거의 뭐캐시미어급 조금 덜 되게? <웃음> 금액은 엑스스몰에 1 9 9 0 0 0원입니다 컬러도 너무 특이하니까 여기가 와일드카라로 빠져서 얼굴이 더 작아보이고 굉장히 좀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본 룩으로 정말 지루하지 않고 휘뚜루받뚜루 다잘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요거는좀 힙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버사이즈에요 기장은 요정도 저는 안쪽에 요렇게 그레이 컬러 밝은 색으로 입어줘서 조금 더 밝은 분위기가 나게끔 해줬고 만약에 안쪽에 그냥 같은 블랙으로 입어준다면또 다른 느낌이 날것 같은데 이거는 컬러가 막 굉장히 튀는 컬러가 아니라서 뭐든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코트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이 코트인데 이게 지금 어깨가 굉장히 강조된 그런 코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어깨 깡패 정말 얼굴 완전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코트예요 근데 저는 키가 너무 작은가봐 이 코트 입기에는 자라 홈페이지에 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건데 문제는 이 끈이 너무 길어서 바닥에 끌려 이 끈이 모델한테는 이렇게 올라오던데 저는 키가 너무 작은가봐요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바닥에 끌려 저라면 여기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따로 브로치 같은 걸좀 달아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기는 해요.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이런 헤링본 스타일 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린 코트랑 비슷하게 이 코트도 마찬가지로 되게 카라가 커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 코트는 전반적으로 키가 좀 크신 분들 이 입어야 될것 같아요 팔도 길고, 기장도 굉장히 길고, 이것도 길고 그냥 다 길어요 저한테는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주셔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코트가 진짜 좋은 게이 선이 다 박음질이 되어 있으니까 떨어질 염려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코트 금액 299,000원 되겠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고요. 83%가 모직이고요. 17%가 폴리아미드예요. 모직 코트라서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폴리아미드가 같이 합성 섬유가 들어갔으니까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에도 까슬까슬하다는 느낌 없어요. 비싼만큼 보들보들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코트는 지금 보시는 이 코트인데요. 이 코트는 되게 좀 특이하죠? 패턴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그런 코트예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실이 흰색이 아니라 살짝 브라운 톤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블랙 코트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어 살짝 브라운기가 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코트예요. 두께가 오버사이즈가 아니라 딱 그냥 내 어깨에 맞춰서 나온 그런 코트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크게 입으셔서 만약에 허리에 딱 벨트를 두르신다 하면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저는 요거 우선 정사이즈로 구입을 해봤고요 이 코트는 허리에 묶는 그런 끈 같은 거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끈이 없이 그냥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그런 스타일의 코트예요 이것도 카라가 조금 넓게 나와서 얼굴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이 코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버튼 해주고 나니까 이 가운데가 살짝 벌어져서 그래서 안쪽에 저는 지금 똑같은 바지에 상의만 계속 갈아입는 거 너무 티나나 <웃음> 안쪽에 플리츠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원피스 조금 패턴 있는 것들 그런 거 입어주고 그 위에 이 코트 하나만 걸쳐줘도 걸을 때 살짝살짝 살짝 안쪽이 보여서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뒤쪽 트임 다 있고요. 뒤쪽 트임도 좀 깊게 들어가 있어요. 이 코트는 아크릴 60, 모직이 20, 폴리에스터 15,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직이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닌데, 모직이 많이 들어간 코트는 아니에요. 제가 금액을 맞춰보자면 아마 15만원, 뭐, 그 때쯤 할것 같아요. 짜잔! 169,000원 맞네요 이게 모직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한 20만원대 가까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X 스스몰로 지금 구입을 해서 입었는데 어깨를 좀 깡패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신다면 오히려 스몰이나 미디엄을 사셔서 어깨를 조금, 얘 어깨에 힘이 있으니까 무너져 내리진 않을 거거든요 어깨를 조금 강조해주고 대신에 조금 귀찮더라도 벨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매주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게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크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맨들맨들하다는 거 따가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코트입니다 자, 코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퍼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퍼인데요 그레이가 한 방울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코코아색 이게 실제로 보시면 아, 컬러 진짜 오묘하고 예쁘다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완전... 더 부드러워. <웃음> 너무 부드러워. 이런 고리 형태의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닫으시면 담깁니다. 주머니가 같이 있어서 뭐 휴대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주머니는 그냥 안감만 있고 털은 따로 없어요. 적당한 반 코트 100% 폴리에스터 XS 구입을 했고 129,000원이에요. 기장도 꽤나 긴데 이 정도 부드럽고 컬러도 굉장히 예쁜데 129,000원이면 요건 그냥 사야 된다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뭔뭐 일이야 진짜 뭐 일이야. 이런 거 입을 없어요? 예쁘다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목을 다 가려주니까 겁나 따뜻할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뽀글리 자켓인데 얘는 진짜 좀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버클 같은 거 하나 달렸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이 자켓은 지퍼 형태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엄청 두꺼워서 진짜 한겨울에도 슈퍼마켓 나갈 때 이런 거 하나 걸쳐주고 나가도 충분히 안 추울 것 같아요 주머니 안쪽까지 이렇게 다털 처리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진 진짜 부드러워요. 애기 강아지 털 만지는 것 같은 느낌. 안쪽은 안감이 덧대져 있고, 요 지퍼 라인에는 살짝 스웨이드 같은 느낌의 천이 덧대져 있어요. 너무 귀여운 느낌 나지 않아요? 이쪽으로 살짝 시보리가 잡혀 있어서 더좀 귀여운 느낌을 내주는 것 같고, 이렇게 칼아 좀 올리고 하면 얼굴이 벌써 반이 없어졌어. 그렇죠 턱도 없어지고 딱 좋아 딱 좋아 얘도 폴리 백이고요 저는 조금 낭낙하게 입으려고 스몰 사이즈 구입했고 7 9 0 0 0 원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착한데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귀여우면 안살 수가 없잖아 이것도 미싸템 입고 사는 아이템 여러분들 이거 진짜 꼭 사세요 안 사실 거면 자라매장 가서 만져라도 보세요 세 번째 꺼 자켓은 바로 이 후드 자켓인데요 이것도 기장은 짧아요 기장은 짧고 얘는 귀엽게 여기 지금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번 너무 귀엽다 뒤가 살짝 더긴거 보이시죠? 엉덩이 반 정도를 가렸어요 이 자켓도 집업이라서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지금 이 털도 너무 당연히 부드럽겠죠 초코우색보다 조금 더 연해요 그래서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후드는 안쪽에도 다 이렇게 털이 되어 있어서 내가 머리로 뒤집어 썩을 때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이거 아닌데. <웃음> 요거 가격만 착하면 여러분 꼭 사세요.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얼만지 한번 볼까요? 저는 XS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79,000원이요. 에 저는 방금 보여드렸던 자켓이랑 요거둘 중에서 하나는 진짜 꼭개 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건 입고 있으면 내가 어려서는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웃음> 여러분 강아지 산책을 나갈 때에도 꼭 예쁘게 입고 나가야 돼요 왜냐? 연이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자 이제 허은 끝났고요 이제는 무스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무스탕입니다 뭔가 좀 거의 막 떡대 느낌인데 안쪽에 털이 다 들어가 있는데 털 자체는 되게 되게 되게 보들보들해요. 자라는 이런 펄을 되게 부드럽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지퍼가 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사선으로 올라오는 그런 지퍼인데 요거를 또 요렇게까지 닫으면 올릴 수 있다고요 기장은 제가 지금 엉덩이 끝까지 에 완전히 다 가려주는 기장이고요 옆에 쪽도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조이면 예쁘게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에 단점이 있어요 나 자라 좀 실망했다 이것 봐 이런 거는 사실 접어서 입어야 좀더 예쁘거든요 좀 더? No. 좀더 좀 더. 근데 접어서 입기에는 너무 막 이래 이렇게 뭔가 일자로 깔끔하게 잘라진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가위 갖다 오래도 내가 이것보단 잘 자르겠다! 이렇게 입어야 좀 멋이 좀 있는데 이렇게 세우기에는 마무리를 지우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가? 좀 섭섭하려 그러네? 제가 이런 무스탕을 거의 안 입어봤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무거워요. 팔꿈치 쪽도 움직이 불편해요. 자켓이 힘이 있어서 뭔가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은 없어 솔직히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군데군데 뜨기는 해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했고 149,000원 가격은 나쁘지 않네요 여기 착하니까 마감은 내가 하라는 건가? 저 같은 경우는 요 무스탕 되게 마음에는 들었지만 마감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무스탕입니다 요거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무스탕에 비해서 두께가 조금 얇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을 조금 더 감기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털이 좀 느낌이 달라요. 이 털은 사실 제가 느꼈을 때막 엄청 보들보들하다, 엄청 고급지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아까 건 너무 구했는데 지금은 딱 적당한 느낌이에요. 어깨도 보시면 어깨라인을 딱 맞춰서 이렇게 떨어지죠. 정사이즈 입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무스탕에 비해서 팔꿈치에 어떤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없어서 스티치도 없으니까 팔 움직일 때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 무스탕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여기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벨트를 딱 해주면 목도리 안 눌러도 된다니 어? 완전 따뜻해요 지퍼를 다 이렇게 잠글 수가 있어요 바람이 통할 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지 그리고 끝에도 여기 쪽에도 이게 한번더 있어서 버클을 끝까지 다 채워주면 밑에도 바람이 뭔가 숭숭송 들어오지 않고 딱 마무리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스웨이드 가죽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뭔가 가죽이라기보다는 되게 스웨이드 면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얘는 주름이 조금 생길 것 같죠? 이 친구 마감 한번 봅시다. 어, 얘도 이렇게 털이 뭔가 가죽이 막 제대로 일자로 안 잘린 느낌이야. 나보로 더 자르라는 거야? 전반적으로 무스탕이 다 마감이면 별로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막삐뚤삐뚤 난리 났어. 내추럴함이 포인트인가? 폴리가 100이에요. 저는 XS로 구입을 했고 16만 9천 원이에요. 기장은 엉덩이가 그냥 가리는 정도까지. 얘도 주머니 있는데 어뭐 주머니에 지퍼 달려서 좀 아파요. 그래도 컬러가 다 했다. 그래도 이렇게 화사한 컬러라서 그런지 얼굴은 확 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100만원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자켓은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금방 사실 채울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신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제품들 제가 발견하면 또 바로바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